일단 살릴게요 뭐 살려? 아한 팬이? 그 뭐요 아어뭐뭐뭐 뭐. <웃음> 뭐뭐 살려 어? 뭐야 살아나거라 하하. 안녕하십니까 모펜입니다 뭐가 나왔네 아, 아이. 아, 그래도 오늘의 수학 있사옵니다 깜짝이 무엇이냐 바로 왕복노선이 가능한 철도를 어. 완공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끌고 왔사옵니다 저하. 아 저기 이거 돌게 만드는 거야? 이야. 이 공모전해서 1, 2, 3등거 해가지고 딱세대 동시에. 와. 1등 거는 약간 KTX 비싼 거, 세웠음? 비싼 거. 어차피 왕복 노선이면 2. 그냥 두 대를 동시에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응응 맞습니다. 속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 그냥 비싼 거, 외... 비싼 거가 외관 외관 외관. 좀만좀자받자백해도못한 거니까. 소리합니다저 그대는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웃음> 감사합니다 저 t 아니 그 u t 어 g 어 남친 t 편전 가려고 <웃음> 아이템 얼마나 어렵게 만들 it 는데 t I got it out. I got it out. I 원래 모든 교수들은 제자에게 엄격한 법이지 그 o t it o u 내가 바로 이제 호위무사 아니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아니 진짜로 권 만든거야? 어 반갑네 자네 자네가 그학장가 뭔가 하는 아, 그나브랭인가아 호위무사이십니까 좋아해 아, 어허 호위무사 라니 호위무사 호의무사 국방부 장관이다 호위무사 국방부 장관이요? 그건 또 무슨 어허 예? 풀네임은 어? 호위무사 기획재정 국방부 장관이다 아니 이런 미친 <웃음> 집현전 학자 과학부 장관 그래 뭐 그렇게 해서 기분이 좋다면 그렇게 하거라. <웃음> <웃음> 여기 있는 세 명이 지금 공모전에 온 자들인가? 네 명인데? 아니, 어머니도 참여하십니까? <웃음> 그러면 내 그대들에게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다. 음. 괄호 열고 대충 기차 만드는 설명 괄호 닫고. 헐. <웃음> <웃음> 이쪽은 진짜 모릅니다, 저와. 헐. <웃음> <웃음> 그 o o 빈 유튜브 안보는가? 나나 응. <웃음> 안나오면 안봅니다 다 챙겼느냐 예이 어머니가 쓰레기를 넣으신거 같은데 <웃음> 아니 아, 제가 제가 가져왔습니다 i n 하 총살 마렵구나 제가 가져왔습니다 o i 기차 정거장을 선로에 우클릭을 해서 기차의 시작지점을 딱 잡아준다 여기가 이제 기차의 시작지점이다 음. 오, 정거장을 우클릭해서 새로운 기차 조립이라고 가운데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열차 조립이 시작된다.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설치했던 자리가 파란색으로 바뀌는데 그렇지, 그렇지. 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기다가 기차 케이스를 우클릭하면 이렇게 바퀴가 나온다. 해보십시오, 빨리. 기차, 기차 케이스? 케이스 오 청소지 <웃음> 마십시오. 뒤에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케이스를 두 하나 더 두면 이렇게 바퀴 두 개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블럭 같은 걸 사용해서 여기 이렇게 열차를 대충 모양을 만들면 된다. 왼손에 접착제를 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좋아. 음 그래 내 접착제도 상자에 넣어 주도록 하지. 알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음. 그래도 미적 감각이 좀 있습니다. 좋아. 아이고. 예. 자네가 편찮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느라 고생이 많네 편찮다니 어... 성격...? 아니야 아니야 가야 뭔데 아니야? 뭐 하지? 어머니 저는 이제부터 출가외인으로 <웃음> 살고 있습니다 엔드 막대기 예? 자네가 편찮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느라 고생이 많네 인정하겠사옵니다 저와 <웃음> 파란색 랜턴 은 어떻게 만드는? 소울샌드. 그런 건 제가 구해다 드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난그 파란색 랜턴을 만들고 싶구나. 저아 음, 어머니가 저를 편치 않게 합니다. 음, 파란색 불꽃을 구한다라. 파란색 불꽃. 청불. 아, 두분다 저를 편치 않게 합니다. <웃음> <어허>! <웃음> 영혼모래랑 그러면 석연같은거 좀 캐와요 빨간색 나무랑? 좋다 어머니가 찾으시는게 붉은색 나무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아니, 빨간 나무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구해왔습니다 어머니 아 이건 좀 논란이 있겠는데요 <웃음> 기업 괜찮나? 어. 약안 먹었다. 약을 음. 드시러 다녀오기 없어서. 아, 그러면 내 감기약 좀 먹고 오겠네. 예, 예. 다녀오기 없어서 좋아. 어, 콜록콜록? 응. 어? 어머니 그냥 가만히 계시 없어서. <웃음> 알겠어. 예. 야. 안 냈네. 나 갔지. 자 일로와봐요 알겠어 이게 뭐요? 이거 읽어보시오 빨리 그 중요한거는 그 뒷장이요 뒷장 뒷장을 한번 읽어보시오 어? 나와 이 비밀을 함께 탐험해보지 않겠어? 이럴 줄 알았어 저자의 관상을 보아하니 절대 왕이 될 상이 아니오 <웃음> 그렇소? 영모를 꾸며야지 그렇게 해야지 왕이 될수 있는 상이란 말이오 아 그렇소? 아 아우 맛없어 아우 약을 다드셨싸옵니까 아니 은연은 어찌 저하게 맛도 대가리 없는 약을 처방했단 말인가 아 맛이 없습니까 저하 드럽게 맛대가리가 없다 내가 딸기 맛으로 달라하지 않았느냐 <웃음> 아 그렇다. 그러면은 이것도 드십시오 저하 우리 세자저하는 텐텐만 먹는다 싫어 초코 시워서줘 <웃음> 여기 있습니다 저하 단거다 <웃음> 단거 근데 저거 다리 밑으로 지나가면 안될텐데 다리 부술거이옵니다 저하 어 자네 맞는가 아 자네가 아닌가 이거 저는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당연히 기획재정 국방부 장관이 그대보다 위 아니겠는가 아니 아이 얼마 전까지 추노꾼이었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아, 어. 장관나으리 그래. 부산나으리 장관 어. <웃음> 행차 취소 자자소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면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웃음> <취소>. <웃음> <웃음> <웃음> 나 뭔가 떠올라 버렸어. 응? 도개교를 만들자. 어? 저하! 충성을 다하겠사옵니다. 저하. 이이 기획은 좀 지리지 않았느냐? 정말 지리는 기획이었습니다. 어떤 지편전 학자로서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만들어 놓고 나니까 내꽤 나쁘지 않지 않은? 음, 나쁘지 않지 않은. 와 근데 나 이거 진짜 네 번째 거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거 와우. 아 근데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 만들고 있는 중인데 난다 완성을 했으니 내 것부터 한개한개 설명을 하겠다. 일단 나는 이 좀비 아포칼립스 세상에 맞게. 에? 좀비 아포칼립스 세상 이게 무엇입니까? 이거 <웃음> 도마포잖아 이름이? 도마포가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안 부르고 있었지요. 그러면 여기 무슨 세상인데? 여기는 지금 죽은 여... 자들의 세상이옵니다. 맞습니다. 역병 아닙니까 역병? 역병이, 역병이 갑자기 돌기 걸린... 시작한 건데 아니, 좀좀좀 좀. 저... Zombie apocalypse. 아, <웃음> <at the> <웃음> <웃음> <웃음> What the fuck is that? <웃음> wow. <웃음> 예 죽은 자들도 보면서 어 저건 친근하게 죽은 자들을 꺼내? 그래 그럼 건들지 말아야지? 이런 느낌을 딱 내주고 여기 보면은 케이크가 있다 예 그래가지고 살짝 케이크 냄새로 유인을 한 뒤에 네 깃대를 싹 이렇게 펼쳐주는 거야 음... 그래서 이제 오는 모든 좀비, 좀비들을 아 뭐야 얘는 아우 잠깐만 아니 라마에 갇시면은 <웃음> <웃음> 그리고 이 유령 기차에 맞게 안에 좌석은 없다. 다 서서 가야 된다. 아하 탈락. 서서 가면 밀려. 예못 갑니다. 아 그래? 옆에서 의자를 떼오시는건좀뜯어왔어와 <웃음> 근데 나이 너무 마음에 드네. 근데 요거 아요칸을 이으면 되는구나. 아 잘하면 이제 뒷 열차에서 앞 열차까지 건너올 수도 있네 이거. 와우. 어? 그럼 나도 여기다가 하나 해놓을까? 아니야 내거 잘하면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이게.. 곽자 양반 즐거워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어머니 <웃음>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 <웃음> 자네가 편 사는 아니야, 어머니를 아니야. 모시고 사느라 고생이 많네 일단 1등을 먼저 뽑을까? <웃음> 갑자기 왜 기대하지 마시지요 <웃음> 왜 부르느냐? 완성이 다된것 같습니다. 보시죠. 음. 그러면 저쪽부터 보자꾸나. 예예예. 예, 예. 첫 번째. 도마수. 아, 그러네. 아. 아, 그랬던 거구나. 도마수. 오. 어, 보인다 보여. 아하. 보인다 도마수 보여. 도마수 아닙니까 이거 도마수. 아, 보인다 보여. 호호. 아. 아,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리고 조종실에 대한 안배도 이미 되어 있는 부분. 아이 자리에 조종기를 딱 놓으면 되겠네 지금. 그렇죠 그렇죠. 좌석도 몇개 없는 게딱포스트 클래스 같습니다 좋아. 기획대전 국토교통 국방부 장관답게 안목이 뛰어나구만. 감사합니다. 두 번째. 네, 저는 바로 이 서민들을 위한 저 세상 급행 열차. 줄여서 저 급열차. 그렇습니다. 와 진짜 이거 그 꼬리칸에 딱 달리는 그. <웃음> 아니 잠깐만 의자가. <웃음> 이게 서민들의 열차는 여러 명이탈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여러 명의 명이... 수용 인원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 세 번째. 아하 아름다운 아이. 꽃이 달려 있구나. 이건 아니, 일... 어허... 야, 이거는 1등석 기차 뒷칸에 요걸 달아야 될것 같습니다. 야. 뭐야 이거 10페이지. 오늘 저희 기차, 정상영업합니다인줄 알았죠? 킹소 n g 네, 이열차도 머리로 쓰기보다는 중간에 넣어야 될것 같이, 생겼구나 음. 혹시, 요네개를다 연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g 어? 어? 그런 방법이? o 량 c 량 o 량 b 량을결정하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량 <웃음> 야첫 <웃음> 번째 열차와 네 번째 열차가 둘다앞 칸이라서 아 어? 그러네요 둘 중에 하나가 1량으로 <웃음> 선정이 되면은 <웃음> 두마수나 호박맨에 목을 치십시오 아..아? <웃음> <웃음> 그, 그, 그렇게 까지? 얼굴을 자르라 이 말입니다 <웃음> 결과 발표를 하겠네 일단 4등! 등수로 아, 아. 하지 말고 네 번째로 해주십시오! <웃음> 그럼 네 번째! 꼬리. 꼬리! 바닥! 끝! 뒤! 마지막! 4등! 이 열차가 꼬리로 가야할 것 같고 이 열차는 두 번째에 넣을걸세! 얼굴을 자른다고 했을 때 조금 더 무난할 것 같은 건 아무래도 이 자작나무 열차가 아닌가 호방아! 이 음. 그 상태에서 열차를 연결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와 연결됐다! 오와 야, 이게 2등칸이 되어 버리다니. 이 들어갑니다. 우와! 와! 와! 와! 다음번에 역 만들어서 바로 이 운행하죠. 도개교랑 오케이. 와우! 와, 진짜 대박이다. 어?